오늘은 플라데까르멘세 번째 날이고요 아침 먹고 어, 그리고 치첸사 투어 확인 핍7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구마리라고 바다거북이 많이 나오는 위치가 그 있대요 그거 만약에 날이 좋으면 은 하러 갈 예정이에요 오전 11시쯤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날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밥 먹으러 가면서 날씨를 보고 바다 건고 보러 갈지 않을지 결정하려고 <웃음> 합니다. 체박소를 서비스 프레드 아, 로빌 패스 할수 있는 데가 있네요. 급하면은 할 수도 있겠어요. 평일 오전 1 2 시에 올라야될에는 Fifth Avenue고요. 확실히 밤이랑 낮이랑 어위위기 달라요 요에 진짜 짜활기더넘치치뭔뭔일일어는는느오전전는 응. 레스토랑도 아직 1 2시인면문는데도 있고 놀 g 면은 밤에 나 r a n g 요 마사지도 있고 아 저는 갈때 이거 드링 n 쳐꼭 사갈 예정이정이에요스노플 i r a 구요 a p a 근데 여기 프렌치 베이커리가 있어요 아무도 되게 많고, 이쁜 카페들 많은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음. 뭔, 왠지 약간 인스타게임상 카페 많은 것 같아요. 밀림 속에 있는 느낌? 멕시칸 <웃음> 레스토랑이어서 멕시칸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는 모기퇴치제가 필수. 있 왠지 모르는데 다른 멕시코 친구랑 같이 사 항상 저만 놀래요 그래서 음. 여기서 약간 처음 올때 오는 음, 빵이고요 스킨빵 음. 음. 이거는 오늘의 주스 나랑 핫 오렌지랑 파인애플이랑 그리고 차야라고 약간 시금치같은 그런거에요 그래서 초록색이에요 당근 팩도 있어가지고 I like the b r 다 a d in 이 e r e This 리 s a c 고 i c k e n m 이고이 e r This is a chicken muller. This is 이 c 는 i c k e n muller. This is a chicken muller. This i 리타 레나이음어요 nice? <웃음> mm. mm. mm. mm. mm. <목소리도> 여기가 핸드 디야여서더 맛있대요 그래서 레소에찍어음 확실히 핸드 가더 촉촉해요 <웃음> 음. 음. 몰래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약간 외국인이 먹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수 있는 그런 맛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몰래는 제가 먹은 것 중에서 그런 향신료 맛이 조금 친숙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를 안 드실 분은 여기서 먹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배부른데도 끝까지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추천합니다 밥 먹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거북이 보러 섬에 가게에는 그렇네요 Yo tengo dos hijos nacidos. En... Te recomiendo este. Es un mescal joven. Está suavecito. Está bien rico. ¿Tú quieres también un mescal? Ah, está bien. Está bien. No s u e Está rico. Está suave, está rico. I can give it up Smoky Very smoky You know why? Because we cook the agave root we cook it underground in mm -hmm. the pit and we heat it up with a lot of wood a lot of fire mm -hmm. it stays cooking for about 10 days so that makes it very smoky So we have to o e t our h e a t 이게더괜찮았던것 같아. Mm. Which one do you like? Mm? I prefer the first one. Oh, that's m Fifth Avenue에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비가 이만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어, 올해 뭐책 읽고 하루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어요. 오버이츠도 가능해서 뭐먹으려면 주문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데킬라 그 샵에서 진짜 거의 사고 했어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단 메스칼이랑 데킬라랑 이렇게 막막 막 놓고 테스팅을 하게 해줘요 뭐 만약에 술 좋아하시면 메스칼 데킬라 말고도 메스칼을 먹거든요 한번 한 찾아보세요 <웃음> 여기가 퀴반 레스토랑인데 8시에 라이브 공연하고 1 1시반에문 받아요 나중에 오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 <목소리> 이거는 피칸파이고 이거 아몬드파인데 두개가 제일 어. 추천 했어요 사장님. 네? 아몬드 도맛있어 네. 네. 음. This looks good. I w a n to try this another day? And there's b r o w 숙소로 돌아왔고요. 비는 그쳤는데 근데 에어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가 와가지고. 정전이 됐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약간 엄청 약하게 들어온 게 그래서 그이 선풍기도 진짜 천장에 있는 팬도 엄청 약하게 돌아가고 있고 헤이진넛이래요 이게 빵 조금 넉넉한데 근데 안에 헤이진넛클링 맛있어요 Later. 오늘은 지금 투반 레스토랑 쌀쌀 치러 갈 거예요. 도착했고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I'm n to to h e s a m o n to t t e o i a i o n o h e h o s i t a m g o n e a m g o i to go t t e o s i t a l g i n o h s a l n to t the o s